FM 103.1MHz, AM 999kHz, 광주CBS 라디오입니다. HLCL 와우, 지금은 갤럭시 S23. 나이토그래피의 압도적 선명함과 만날 시간.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.